네, 비교 구문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비교 구문은 일단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다 공부한 뒤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또 다른 표현들을 만드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비교 구문이라고 해서 비교급만 있는 게 아니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활용한 표현들입니다. 네, 먼저 원급을 활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급 활용한 거 있고 초상금 활용한 게 있어요. 원급 먼저 볼게. 원금은 원래 우리 알고 있던 이걸 먼저 우선 생각해보면 예. 가장 쉬운 거죠. A와 B를 비교하는 거지. 예. 그런데 같을 때. 예. 그러면 A는 B만큼 뭐뭐하다. 마이크는 나만큼 크다. Mike is as tall as I am. 이제 이때만큼은 A와 B를 바꿔도 예. 뜻은 똑같아요. I am as tall as Mike. is, 뭐, 하든가, a 여기서 요거는 안쓰도 상관없어요. 음, 똑같은 내용이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만약에 낫이 들어갔다. 이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겠지. 마이크는 나만큼 크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넣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낫이 들어갈 때는 바꿔 쓰면 안 되고, 바꿔 쓴다면, 이 형용사나 부사를 반대로 하면 되죠. small, 지 네. 그러니까, 낫이 들어갈 때는 의미도 반대니까. 그 다음에, 낫이 부정, 낫이 um, 들어가서 부정할 때, 이 as는 so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그래서, not so, no 뭐, as.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원급이든 비교급이든, 앞에,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배수사라고 합니다. 네, twice, 두 배까지는 twice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세 배부터는 세번 또는 세 배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times를 쓰죠. 네, 기술하는 건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비교급이나 원급 다몇 배라는 걸 쓰면 그보다 더몇배 큰, 작은 몇모보다몇배뭔모한 이런 의미가 돼서 예 네, 문을 보면 this is four times as big as that 있어요. 이것은 자 원래 이게 없었다면 그냥 이것은 저거만큼 크다 이건데 four times 배수어가 들어가서 이것은 저거보다 네배더 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bigger than 해도 됩니다 네. she bought many apples 요거는 이게 제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많은 사과를 샀다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쓰는 표현이고 자 그녀하고 마이크를 비교합니다 이제 비교할 때 많은 사과를 샀는데 똑같이 샀으면 as as를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she bought as many apples as Mike. 그럼 돼요. 그런데 배수사를 넣으려고 그래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예, 네, 그 앞에다 넣으면 돼요. She bought twice as many apples as Mike.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apples가 들어가지 않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니까 as many 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 명사가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지만 필요하면 man이나 much에 붙여가야 돼요. She bought twice as many books as Mike. 이게 그녀는 마이크보다 4배더 많은 상어를 샀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원급을 활용한 표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